누구십니까 누구십니까 어? 어 아저씨 안녕하세요 어 코봉군 아아저 부탁이 있어서 이게 급하게 왔네 아 부탁이요? 무슨 부탁이 어? 야얘 뭐야 너무 귀엽다 <웃음> 안녕 나는 코봉이라고 그래 어 코봉군 만지면 안 되네 어, 왜 그러세요 이 고양이는 사실 SCP-354-15 일명 크리스탈 고양이네 코보이 달다시 볼리 연구소가 자리가 없어 꽉 찼단 말이지 아 그래서 아이 아이는 그나마 좀 순진하거든 몇달 동안 만이라도 좀 이렇게 어, 맡아줄 수 있겠나? 아고양이를 우리 집에서요? 예! 그럼 제가 맡아줄게요 걱정하지 마세요 어 그래 코봉군 아 근데 절대 절대 이 고양이를 만져서는 안 되네 알겠지? 네 들어와 크리스테 고양아 여기서부터 너는 쭉 나랑 같이 살게 될 거야 집 구경해줄게 이리 올라와봐 이리 올라와봐 그렇지 어코소나어 어, 오빠 어 우리 고양이야 어그 SCP 아저씨 있잖아 아저씨가 잠깐만 맡아달라고 래서 데리고 왔어 집 구경 중이야 네가 좀 구경 좀 시켜줘 오빠 공부 좀 해야 되거든 어 알아 아 어, 고마워 고순아 <웃음> 고양아 따라와 야옹, 야옹. 엄마! 아빠! 고양이에요! 야옹, 야옹. 오! 어머머머! 정쩜이귀엽니귀엽니귀엽니 오! 이쁜거 봐라! <웃음> 여보 너무 귀엽지 않아요? <웃음> 아, 겁나 귀여워 <웃음> 아유 예쁘다 오늘 한번 만져볼까? 네! 엄마! 한번 만져봐요. 예에에에에에아에아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야 코순아! 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에 뭐야.. 에에 아, 어, 엄마, 엄마, 아빠, 야, 고양이가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 야옹, 아이 뭘 하는 거야 진짜? 아, 맞다, 빨리 녹여줘야겠어. 내 몸에서 가장 따뜻한 따뜻한 똥구멍으로뻥뻥뻥뻥뻥뻥 일어나세요. 뻥 어, 뻥. 오, 살았다. 엄마, 어. 이건 어떻게 된 거야? 어머머예머이머머이 그냥 살짝 만졌는데 다 얼어버렸다 머어어게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지 어떻게, 아, 말고 형이랑 같이 산책 머자책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아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머 야, 고양아, 빨리 와. 야, 고건 되게 좋지? 아, 아, 근데 왜 이렇게 춥지? 아이, 몸이 으실으실 갑자기 춥데 야, 너도 안 춥냐? 너도 춥지? 야, 야 너, 뭐야? 너 지금 뭐하고야너 입에서 뭐가 나간 거야, 지금? 야, 재채가한 번만 더 해줄 수 있냐? 한 번만 더 해봐. 이런 능력을 지닐 수가 있는 거지 야 고양아 너 혹시 이, 이 길을 예를 들어서 다 얼려버릴 수 있나? 한번 해줄 수 있어? 야옹. 어 그래 한번 봐야 돼봐야 어떤 길을 좀 볼까? 어떤 능력 있는지 보여주세요 우와 우와 너 대박 너 대박이야 진짜 어하, 누리다 한여름의 누리다 아, 좋은 생각 났어 너 우리 집 앞에 스키장으로 만들어 줄수 있어? <뭐라> 야, 빨리 와. 우리 집 앞에 스키장 만들어 줘. 우후! <뭐라> 야, 진짜 멋지다. <웃음> We wish you 글벨 징글벨 징글어에다리 뒷다리 앞다리 다리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징글벨 a 머 이게 뭐야? 어머 이게 뭐야 여보 여보 봐요우아 어? <웃음> 아, 여보 무슨 일이야? 여보 이게 뭐 m 세상이 막아라 세상이 막아냐라 이거 왜 이래 <웃음> 오 아침부터 이렇게 시끄러워 무슨 일이야 동네가 왜 이래 진짜. 오 어머 이거 왜 이래 왜? 동네가 완전히 얼음 천재야 이거 어머 이거 어떻게 된 거야 이거 어이 눈봐 잠깐만 맞다 맞다 맞다 SCP-354-15 크리스탈 고양이 오 어떡, 어떻게 된 거야 경찰도 와 있어 지금 코봉아 코봉아 일났서 일났어 어떡할 거야 오 큰일 났어 코봉아 일어나봐 일어나봐, 일어나봐. 아이 시끄러워요 엄마 왜이래요? 지금 너 이게 잘떡아아야아왜 아니, 그러신대 엄마 너 바깥에 무슨 짓한 거야? 고양이랑 무슨 짓한 거야? 온세상이 지금 다 얼음 천지야 얘! 경찰 아저씨 왔어 어떡할 거야! 겨, 겨, 겨, 경찰 아저씨 와, 왔다고요? 계세요 경찰입니다 계십니까? 어.. 예.. 어.. 어쩐 일이세요 아저씨? 어 꼬마야 밤새 혹시 그 이상한 일을 뭐 목격하거나 뭐 그런 적은 없니? 아니면 이상한 사람이 눈을 깔았다던지? 아 맞다 맞다 아, 우리 집 냉장고를 열어놨구나. 아 그래가지고 다 얼었다 맞다 맞다 그게 지금 무슨 말이니? 아, 아 제가 어저께 아이스크림을 먹다가 이게 탁 던졌는데 이 동네가 다 어, 어, 얼려, 어, 얼어버렸어요. 너좀 수상한 거 같다. 어? 집에 부모님 계시지? 어, 아저씨랑 들어가 볼게. 괜찮다 니까어아어 아니야 아니야 잠깐만, 잠깐만 들어가 볼게 아유 아주 시그게 아는데 어, 아 진짜 야옹 아와 이게 또 뭐야 근데 왜 이렇게 커진거야꼬 뭐야 저, 저, 저거 뭐니 아예 우리 집고양이요 아, 귀엽죠 얘 네, 뭐야 동물원에서 어떻게 야 빨리 들어가 빨리 들어가 야옹 으으 아저씨 또 얼어버렸어 진짜 끌렸네 이거 어떡하냐 안 되겠다 아이, 아저씨 전화해야겠어 아저씨. 여보세요 어고봉군 아, 자리 있었나? 자리 있었나가 아니라 지금 동네 난리 났어요 얘가 동네 다 얼려버렸다고 아저씨 아 그럼 내가 뛸다 집으로 빨리 뛰어가겠네 아, 빨리 와주세요 고봉군고봉군 아휴 진짜 이거 동네가 난리 가 났네 고봉군 아, 아저씨 오셨어요? 어, 아이 동네가 어떻게 된거 잠깐만 <웃음> 아이고 봉이가 아주 눈사람을 진짜 사람처럼 잘 만들어놨네 사람이에요 어? 아, 아 그래 아... 제가 한게 아니라 얘가 그랬어요 아유 진짜 미안하게 됐네 어? 아이, 아쉽지만은 내가 SCP 연구소로 먼저 데려가야겠네 아봤써요아 아, 얘가 그래도 말썽꾸러기긴 한데 그새 정 들었는데 아저씨 안 돼요 고봉군 아쉽지만 데려가야 하네 안돼 아저씨 그새 정들었단 말이에요 고봉군 알지 않나? 어서 보내주게 가기 전에 이 아빠 한 번만 알아보자 내 새끼 고봉군 안돼! 어? 아 젠장 <웃음> 아유 <아이>, 미안 <웃음>